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악당 주에라는 너무 심한 나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철저하게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에라가 받을 가장 큰 벌은 무엇인가요? 일단 법적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적으로도 아주 괴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에라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주혜라는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 가 밝혀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지난날 술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신분세탁을 하고 마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 인척 살아가고 있죠 잠깐 나왔지만 회사에서도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다는 내용 도 나왔고 재벌집 남유진을 만나 떵떵 거리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주애라는 지금까지 밝혀진 제목만 해도 일일 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최악의 악당은 웃고 있고 착한 정겨울은 매일 울고 있습니다. 이제 정겨울이 주애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복수해주는 일만 남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겨울은 교통사고 전만해도 똑똑 하고 능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력을 회복하면 주에라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겠죠. 일단 주에라의 복수를 위해선 정겨울과 오세린이 만나야 합니다. 둘의 연합작전이 펼쳐져야 하는데요. 오세린은 정겨울에게 주에라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오세린은 주에라를 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단서가 있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동안 주에라의 과거를 가장 열심히 파헤쳐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오세린의 언니 오세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긴 했지만 그녀는 서태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세린은 먼저 정겨울에게 복수하려고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서태양 서랍에서 보았던 여자가 정겨울의 주변에 있었고 매우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죠 나중에는 정겨울의 딸인 남소희의 붉은 반점으로 주에라가 진짜 범인임을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 오세리는 오세연이 장미라는 여자를 찾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장미와 서태양의 과거와 주에라의 공통점을 찾아내 봅니다. 자료를 검토해보고 주에라가 과거의 술집에서 일했던 장미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오세리는 정겨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겨울은 주애라와 같은 회사를 다녔었기에 다시 한번 주에라의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하죠. 그때 정겨울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에라의 과거를 파헤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짜 주에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겨울의 복수의 시작은 주에라가 과거엔 술집 여자였다는 것을 회사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죠. 비겁한 쓰레기 남유진은 주에라가 술집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주에라를 버릴 텐데요. 이렇게 남유진과 주에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두 사람은 내분이 네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악당 콤비로 일했던 남유진과 주에라. 정겨울의 1차 복수의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면서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싸울 테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될 텐데요. 정겨울과 오세린의 연합작전이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가 어떤 수준으로 파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신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과 오세린이 사이좋게 주에라에게 완벽한 복수를 이루어 주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